위쪽에 있는 이두 개의 글씨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 복제가 되죠. 복제가 되면 상세설명 1 그룹에 이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상세설명 2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온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. 자 옮겨져 있는 상세설명 2에 있는 두 개의 글씨를 선택하셔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. 그리고 글씨 정렬을 왼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왼쪽에 이동시켜놓고 이제 글씨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또 다른 방법은요. 두 번째 방법은 어 그냥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은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리는 거. 이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. 처음에 했던 거는 복사 한 다음에 그룹 수정하고 위치를 바꿨죠. 지금은 복사와 위치 변경을 같이 해주고 레이어 위치만 바꾼 거. 그래서 편한 방법이용해도 되는데요.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제가 여기 배경 위에다가 상세 설명 배경에다가 글씨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. 업 업그레이드. 포인트 이렇게 글씨를 써줬어요. 그리고 위에 W2A 뭐 콜라겐 앰플이라고 글씨가 있네요. 자, 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줬는데 여기에다가 이 글씨의 디자인을 그냥 갖다 놓고 싶어요. 서식 복사 같은 거 없을까? 이런 <웃음> 느낌인 거죠. 얘를 클릭해놓고 스타일이라는 패널에다가 콩 이렇게 찍어주면 요 스타일이 여기 들어와요. 다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어 넣어놓고 이 글씨를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너 섀도우는 이렇게 와요. 응. 글씨 디자인까지는 안 오는데 이너 섀도우 여기에 들어왔었던 이 그림자 있죠? 요거는 들어와요.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. 요거는 뭐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서 넘어가고 자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글씨를 갖다 놓는 것부터 해볼게요.